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자 미용의 진실된 가치를 전달하는 미용사 크리에이터 초롱쌤입니다. 환영합니다 우선은 인스타 계정 이 3개 정도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미용실 계정인 토리헤어, 동성로 2호점 그리고 두 번째는 미용인들의 심리를 조금이라도 도움드리고자 미용심리연구소라는 계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본 계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3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계정이 있고요 자기개발은 도서랑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목표를 달성하면 흥미가 떨어져서 자꾸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미용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영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미용인들이 최종 목표가 원장이 되고 미용실을 갖는 게 최종 목표인데 그걸 이루고나 보니까 막상 뭔가 허망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 이게 그 이상으로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른 부업을 조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부자가 되는 방법 먼저 는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하신 분들이 몇분 계셔서 그분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봤는데 그 다음날 바로 결과물이 나오니까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라는 그 부자들의 공통점 그 행동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생활습관이 많이 달라지는 걸 몸소 체험을 했었고 그래서 아 이분들만 따라하면 절반 정도는 가겠구나 이런 생각에 그냥 막연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계속 배우가 실행을 반복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커트하는 기계처럼 일만 계속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더 우울해지더라고요 퇴근을 하면 계속 이제 술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너무 방탕한 생활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는데,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저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조금씩 생기, 생겨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생활이 아예 180도로 바뀌기 시작을 했거든요. 고객님들도 제 표정을 보면 정말 원장님 얼굴 이 인상이 많이 좋아지셨다 그전에는 솔직히 말 걸기가 좀 무서웠다 라는 진실된 말들을 저한테 전달을 해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전에도 되게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더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손님들의 말을 통해서 자기개발은 모든 사람들한테 적합한 거지만 그 중에서도 딱세 가지로 꼽자면 첫 번째로는 실행력이 부족한 친구들 두 번째로는 꾸준함 꾸준함이 정말 중요한데 하다가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거의 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계속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꼭 진짜 자기개발을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미용이 전공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건축이 전공이었거든요. 근데 회사가 그냥 싹 깨끗하게 1년 만에 없어져 가지고 직업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게 22살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솔직히 하고 싶었던 게 미용. 기술이었는데 그때는 부모님들이 얘기를 했던 게 미용을 하면 팔자가 세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건축을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건축을 전공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기억을 더듬어서 미용을 해 다시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제가 25살에 미용을 전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미용을 시작하려고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 늦은 나이에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짜 마음만 먹으면 미용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이라도 나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내가 하고 싶었던 분야가 있었으면 꼭 그거 꿈을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